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는요 예, 영상 부분에서 찾는게 좋아요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뭘까 근데 참고로 브이로그 식의 영상 같은 경우는 썸네일 만들기가 진짜 힘듭니다 3개월 전인데 15,000회가 나왔어요. 2개월 전께 1200회. 이렇게 다른 분들 썸네일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썸네일을 만들고. 자, 이렇게 키울게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밝기가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이거를 맨 밑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로 박스를 줍니다 이 강릉 여행을 맨 앞으로 보낼게요 이 정도 아니면 글씨체를 바꾸셔도 돼요 사진이 일단 칙칙하면 안돼요 밝아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사진만 바꿔서 한번 넣어 볼게요 채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채도를 올리는게 이런식으로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썸네일을 넣어 볼게요 이거 지금 검정색 바탕 에다가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테두리를 줘볼게요. 이걸 그룹으로 하나 묶어 버릴 거예요. 1. 글씨가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이 됐죠. 포인트를 줄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글씨가 일단은 잘 보여야 되고 색상이 중요하죠. 글씨 색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어요. 와티비오 님이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바탕화면을 이렇게 넣는 게 좋아요. 흰색으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악을 듣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이거를 가운데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썸네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같진 않아요. 채널마다 조금 다른데,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아도 임팩트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벗어나서 그냥 소울게님이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뭘 좋아하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울게님이 하고 싶은 거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